또 미쳤다. 이거 진짜 예쁘다. 한입 배워 벌면 치즈 이만큼 들어가잖아요. 아아 대박이 어머나 콩고자콩고자와와 <목소리> 진짜... 이거 진짜 어디까지 가니 와와아안 끊어 와 지금 늘어나거봐와이 뭐야? 여 코코 같아, 코코. 진짜 와 대박이다. 미쳤나 봐. 음 소이 어머. 야, 다 진짜. 어머 어머 어머. 와 아... 치즈 진짜 많이 들었다. 오! 오, 오 쭉쭉 오 늘어간다 어머머머머머머. 저 줄넘기도 되겠다. 아 이거는 <웃음> 투움바랑또 다르다. 음. 음. 이거는 벌떼가 엄청 바삭바삭하고.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데도 되게 헤비하지 않고 고기가 굉장히 촉촉하고 연하다고 할까, 고기가? 그리고 약간 치즈가 너무 향이 지 혼자 찐하면 은이 맛이 안 나는데 완전 딱 약간 흥미 정도만 있죠? 흥미만 느껴져 음. 와, 대박이다, 미쳤나 봐 말리, 말리야, 제발! 아이 말리야 말리 끊어 먹는 거 봐봐 말리는 이게 치아가 센가 봐요 치즈가좀 늘어나요 이게 잼인데 묘미가 어, 있을니자 과연 자, 번에 말리자 늘려 늘말 말리야+ 말리데 말리야+ 말리야+ 예요 말리야+ 말 말리야+ 통리야 처음 야니죠야 네. <웃음> 진짜 대박 <웃음> 치즈 와, 진짜 거짓말 치즈스틱인 줄 알았어 <웃음> 진짜 거짓말 치즈스틱인 줄 알았어 끝나 훈나 훈나+ 질 않아 나즈스틱이어 이제 나 쳤어 대박이다 대박 치즈훈끝나 <웃음> 와, 나 훈나+ 훈나+ 훈나+ 말리오는 두개 합쳐가지고 반을, 반으로 잘라진면또 이렇게 포겠어요, 또. 너무너무. 너무 재미가 있다. 엘들한처럼 응. 뭐야, 이거는 <웃음> 저기, 팔고수 <칼국수> 보세요? 팔고 <웃음> 말리는 저거는 진짜 먹는다는 게 아니라 물어 뜯는 <웃음> 거죠. 물어 뜯고 있어야 돼. 네. 다른 건 그렇게 내든 손으로 자르다가 뭘 빵을 빵질을 해요? 뭐지? 빵질? 너무 <웃음> 토속적이야. 빵을 갈라서 샐러드를 <웃음> <잔라드에 소스를> 먼저 <웃음> 얹고있고요빵 안에다가 핫도그처럼 먹으면 맛있겠지? 야, 재 그냥 <웃음> <올리네요. 고침을> 가지고 <웃음> 아 이 샌드위치 같이 산도 맛다 어, 나왔다, 나왔다. 음! 아 저거 무조건 맛있지. 음 자, 나갔다, 음 나왔다. 나왔다. 음 감사합니다. 다음 아, 고추, 고추 주셨구나. 고추 주셨구나. 네, 음 오, 이쁘겠다그 조합도 좋겠다, 야. 음. 주운 바 소스. 모짜렐라. 와, 대박사건. 와, 저건 또. <웃음> 음. 이거 만능 소스야. 그치? 내가 봤을 때 만능 소스야. 살아야 돼. 음. 살아야 돼. 음. 살아야 돼. 음. 나도 한번 먹어볼게. 소스가 최고야. 음. 소스가 치즈를 지금 안, 아, <웃음> 안 와가지고, 음. 살아있어. <웃음> 음. 와, 너무 맛있어. 칫솥 드시면 이렇게 찍어먹는 거아 아니, 진짜 이게 차르르 스며들어. 완전 그래. 치즈 맛도, 그치?